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MBC 의수목 드라마인 아역배우 김현기의 애교 눈웃음으로 한 방으로 촬영장이 훈훈해지네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연기 경력 25년 가까이 되는 고현정 역시 김현기의 애교에 절로 웃음을 짓게 되는 모양입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김현기는 애교뿐만 아니라 가끔 엉뚱한 짓도 버리곤 합니다. 등록해주세요. 코끼리의 상아처럼 젓가락을 사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생인 김현기는 촬영장에서 곧잘 다른 아역배우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촬영장이 마치 실제 초등학교처럼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상큼 발랄한 미소로 보는 사람을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김향기.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김향기는 매우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장래가 충망되는 아역 연기자입니다. 등록해주세요. 활짝 웃거나 위협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 어디에도 애교가 묻어있네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김현기 애교 4종 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고현장의 능숙한 연기와 천진발랄한 아이들의 상큼한 연기가 어울려지는 여왕의 교실이 고현장의 계략과 아이들의 단합으로 점차 흥미진 진해지고 있습니다. <웃음>